HID 사용으로 출시된 올류 카니발입니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고 노랗게 변하는 HID를 LED로 바꾸고자 입고 되었습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LED 사양은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LED로 적용되어 있으며 방향 지시등은 아쉽게도 할로겐 전구 타입으로 유지되네요 HID 사양에선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가 달려있어 할로겐 사양 작업과는 다르게 라이트 쪽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접촉 방지를 위해 캡을 씌워줍니다 해당 차량에는 데이라이트 활성화 및 기타 등화 장치와 관련된 배선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컨버전 작업을 하면서 모두 깔끔하게 제거할 예정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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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HID 벌브 수명저하 및 유지보수에서 자유로워지는 점도 있죠 지저분하게 작업된 기존 배선들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HID에서 LED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사양에 맞게 변경해줘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수주부 그리고 콜게트 이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고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죠 신품 라이트를 장착 및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모두 잘 작동합니다 하향등 점등 시 디밍도 휴대기를 이용해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보호필름을 벗긴 후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합니다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많이 틀어져 있죠 서스펜션 노화 정도라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 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은 물론이고 훨씬 세련된 라이트로 바뀌어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